안녕하세요 핑크형입니다 음... 네. 어, 오늘은 어, 내성발톱 후기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 건데요 후기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 후기 영상 한번 보시고 내성발톱 다들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잔이에요 짝짝짝짝짝짝 먼저 두개발 중에 제가 그때 교정기 후기에 올렸던 발은 요 왼쪽 발인데요 얘는 잠시 화면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법에 대한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어,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기여기에서어 요기, 교정기 착용 방법을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어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아프지 않나요? 네. 당연히 <웃음> 아, 비속어 쓸려다가 참았어. 구부러진 발톱을 바르게 피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 아파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당일날 바로 약을 복용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발톱을 피고 나서 바로 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통제는 복용 후에 어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미리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약은 저는 첫째 날딱한 번만 먹었어요 그 이후로는 생각보다 통증이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발톱이 구부러진 정도나 발톱의 두께에 따라서 통증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을 복용했지만 실제로 핑크형님 같은 경우는 저보다 내성발톱이 조금 더 심한 데도 불구하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약을 절대 복용하지 않더라고요. 이 구부러진 거를 피는 과정에서 첫 번째 통증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해본 끝에 통증을 줄이려면 물에 발톱을 많이 불리면 통증이 훨씬 줄어들더라고요. 대야에 옛날에 물을 받아놓고 발을 담그고 했는데 그냥 샤워 직후에 하시거나 뭐 대중 목욕탕 이런 데 갔다가 오신 후에 내성발톱 교정기를 착용하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핑크형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랜 기간 내성발톱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인 솜을 양끝에 끼워보는 방법부터 발톱 끝에 교정기를 착용하는 방법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핑크형님이 만든 교정기와 유사한 원리로 교정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았는데요 지속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핑크형님 교정기를 사용하게 되면 음, 저렴한 비용으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정기들이 발톱에 끼고 다니기 때문에 분실 위험이 커요 그런데 실핀으로 만든 핑크형님의 교정기를 사용하게 되면 분실을 해도 다시 제작하는데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 점이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톱은 제 발톱 두께 기준으로 하루 이틀 정도면 눈에 띄게 변화가 보여요 그만큼 실핀이 꽉 잡아주기 때문에 다른 교정기를 꼈을 때보다 변화가 조금 더 빨리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영상을 찍은지 한 3, 4달 정도 된것 같은데 사실 한 5일 정도만 끼고 뺐거든요 음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발톱이 많이 다시 돌아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 전에 제가 썼던 다른 기구들은 일주일이 아닌 하루 이틀만 빼놔도 금방 다시 발톱이 이렇게 돌아갔는데 지금 저는 교정기를 빼고 3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눌렀을 때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교정기를 끼고 한 2-3일 정도 지나면 발톱 끝이 많이 올라오면서 빡빡한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교정기를 다시 제작하지 마시고요 그 빡빡한 느낌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교정기를 착용하고 발톱이 약간 부어 있었어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한 2-3일 정도만 지나면 원래대로 다 회복이 되고요 아무래도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발톱이 붓게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치료 받을 때는 그 고리를 걸기 위해서 이쪽 양쪽 끝을 칼로 살짝 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붓기가 더 오래 갔는데 핑크형님 교정기를 사용하고 나서는 붓기가 이틀 정도? 저는 5일 정도 착용했는데 발톱이 많이 펴져서 그 이후로 뺐을 때 다시 빠르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한쪽 발만 교정을 하고 반대쪽 발은 교정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비교를 위해서 교정하지 않은 생 발톱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비교 장면을 보여드리기 위해 들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저는 사실 조금 더 심한 쪽을 먼저 교정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이 더 심해 보이잖아요 사실 예전에는 이 왼쪽 발톱이 굉장히 심하게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발은 꽉 끼는 운동화나 구두를 신으면 많이 아프 봐요, 오른쪽 발톱은 근데 왼쪽 발톱은 양끝이 파고들지 않아서 어, 구두를 신거나 운동화를 신었을 때도 통증이 거의 없어요 제가 조만간 이쪽 발톱도 다시 한번 교정을 할 건데요 교정기를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제가 느낀 꿀팁 이런 것들도 같이 전달해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면 교정기를 착용했을 때 분실하지 않는 저만의 팁이라든지 핑크형님 교정기를 착용하면서 나름대로 쌓아온 노하우도 함께 공유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혹시 핑크형님 교정기를 착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내용을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 저도 제 의견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교 발톱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아! 한 가지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교정을 하기 전에는 지금 제 오른쪽 발톱처럼 발톱을 조금 넉넉하게 길러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쪽 발톱을 얼른 교정하고 싶었는데 제가 발톱을 그 전에 조금 짧게 잘라둔 상태여서 길르는 동안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교정기를 착용하시기 전에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발톱을 지금 제 발톱 정도 살보다 이정도 나오게 길러주시는게 교정기를 착용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느꼈던 후기들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봤는데요 먼저 통증은 아프다 약을 복용하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이게 다시 구부러지면서 통증이 유발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약은 복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두번째 효과는 하루 이틀이면 눈에 띄게 보여요 그리고 한 2-3일간은 발이 좀 부을 수 있는데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마지막 제발 같은 경우는 교정기를 제거한 지 3개월 이상이 되었는데요. 현재까지도 불편함이 없는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반대쪽 발도 교정기를 착용할 예정인데요. 그때 또 영상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잔이었습니다. 안녕 지금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Hehehehehehehehe <laughs> <laughs>